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 새벽 0시 1분입니다 오늘 11번째 방송은 이전 방송들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우리는 어쨌든 다들 떨어져있긴 하지만 같이 술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으로도 같이 술을 한잔할수 있으니까 조명이 너무 세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이따 조절해 볼게요. 오늘따라 진짜 조명이 어마어마한데요. 괜찮아졌을까요? 아, 여섯 번째 라이브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먹고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좀 우악스러워지다 보니까 오늘은 처음부터 맨정신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마시기 시작해서 깔끔하게 끝내볼게요. 휴일의 시작을 시원한 맥주와 함께 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알겠죠? 오늘 첫 곡입니다. 정준일님의 고백 듣고 올게요. 아,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참 애정하는 아티스트 중한 명이에요. 정준일씨의 고백 듣고 왔고요. 자... 어디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 첫 곡은 듣고 왔는데요. 제가 안 좋은 소식을 하나 먼저 들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한잔 하시고 제가 먹고 있는 맥주 이름은 발티카 넘버 no. 세븐이라는 맥주고요 러시아 맥주에요. 러시아 맥주고 알코올은 5.4도 450ml짜리 맥주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이거를 사왔는데 저도 참 맛있게 먹고 있어요. 건배! 하. 일단 여러분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번주에 사연이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웃음> 사연이 하나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속상하네요. 여러분들 사연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주는 사연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프리하게 맨날 분위기 이렇게 다운돼서 진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 그냥 오늘은 그냥 맥주나 한잔하자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토요일 밤과 일요일 밤 넘어가는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밤에 나가 놀 수가 없잖아요 주말에 그래서 이걸 핑계삼아 맥주 한잔 하게 됐습니다. 네. 이 프레즐이에요 프레즐 제가 이 과자를 엄청 좋아하는데 친구가 이만한 봉지를 하줬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있고요. 제가 어제 그 어떤 모델 아카데미에 가서 강, 그 특강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쪽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제 학교 후배를 오랜만에 만나서 둘이, 음, 얘기도 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제 방송에 가끔 들어와서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래요 근데 음, 그 후배가 형 맨날 이렇게 조용조용한 방송만 하면 늘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언젠가, 언젠가는 이제 질리거나 한다 질리거나 지친다 그러니까 방송을 계속 비슷한 컨셉으로 하더라도 뭔가 리프레시 되는 그런 새로운 컨셉에 그런 방송이 중간중간 하나씩은 들어가야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심리학과도 나오고 이게 지금 광고대행사에서 일하는 친구다 보니까 아주 쓸모있는 어드바이스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술방을 마련해봤고요 뭐 집에서 맥주 한잔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크,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죠? 음. 술 한잔 마셨습니다 유튜브가 잘 안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새벽 0시 1분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전합니다. 라이브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하고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나온 글인지 아시는 분 요새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어떤 단위가 있죠 유비디라고 <웃음> 그 자전차왕 원복동 때문에 이제 아주 속상해, 속상하셨던 속상 B 씨가 sns에 썼다가 지웠던 글이죠 뭔가 하나의 밈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는 그런 글이 돼버려서, 한번, 저도 제 유튜브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새벽 0시 1분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전합니다. <웃음> 음.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렇게 길 예정이 아니에요. 사연이 없으니까요. 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특별히 제 사연이 없어요 그러 보니 저번주는 꽤긴 한주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민방위 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예비군도 다 끝나고 이제 민방 위로 넘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확실히 아저씨의 길로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술 한잔 마셨습니다. <웃음> 유튜브가 잘안돼서 좋습니다. 예? 하지만 새벽 0시 1분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전합니다. 저는 이 프레즐에 있는 요 소금 있잖아요. 소금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짭조름한게 맥주한 줄은 정말 감자튀김과 더불어서 최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홈맥을 아니요 사실 좀 집에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에요 집에서는 그냥 술을 안 먹는 편인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맥주 한 잔을 꺼내봤습니다 지금 뭐한 잔씩 같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즐겁게 이 시간에 술한잔 하시면서 하루의 피로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받았던 피로를 좀풀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 신청곡 받을게요. 신청곡 신청곡 한번 받아볼게요. 벌써 다 마시셨어요? 그래도 저 30분 이상은 방송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마시면 수지씨는 물을 드시고 계시는군요. 저도 물을 준비해놨습니다. 플라워 빅피그님,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너무 신나는 노래는 좀 피해주시고요. 음. 끝 무렵 좋아요. 틀어드릴게요. 네, 신청해주신 윤종신씨의 끝무렵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아는 누나가 가사 듣고 욕했어요. 아니, 헤어질 거면, 응? 진작에 빨리빨리 말해갖고 헤어지지. 뭐 이렇게 질질 끄냐. 가사 보시면 알 거예요. 되게 권태, 권태로운 남녀 커플 사이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저는 노래만, 노래만 좋아요, 노래만.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주중에 방송을 한번 그냥 해봤잖아요. 근데 주중 밤이 사람들이 더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옮길까요? 우리? 라이브 날짜. 주중으로 옮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자면 수요일 밤이나 뭐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밤이나 아니면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밤이나 이렇게 근데 수요일 날은 네 주말에 많이들 노느라 바쁘셔가지고 아 그리고 가끔 저도 이제 주말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를 하러 들어오지만 굉장히 아쉬운 자리가 있긴 해요 주중에 그래서 수요일날은 제가 sbs에서 라디오를 하고 있잖아요 yps91님 사랑해요 오빠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라디오를 하는 날 이어서 또 라디오 라디오 데이처럼 수요일날 계속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목요일날 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 그럴 때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 중이에요. 주말에 이제 다음날이 일요일이니까 많이 들어오실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토요일 밤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방송을 준비를 해봤었는데 뭔가 조금 주말에 놓으셔야 되니까 주말에 놓으셔야 되니까 수요일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뭔가 이제 주말 밤에 그 나른함 보다는 주중에 약간 잠들기 전에 내일 출근하기 전에 잠깐 들을 수 있는 그런 라디오를 한번 또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매일매일 하는 진짜 공중파 라디오 같은 그런 스케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일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음, 맛있군요. 아, 이 발티카 넘버 세븐은 러시아 맥주인데, 라거예요 라거. 락어. 그래서 굉장히 톡 쏘는 음. 인스타 계정에 새벽 영실분 계정을 만드는 게 어떨까 라이브 데이 업로드하는 것도 어. 네 좋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팔로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계정을 따로 만들면 차라리 제 계정에 공지를 열심히 한번 올려볼게요 나중에 조금 더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구독자도 많아지면 그때는 한번 인스타 계정을 따로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금씨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적극 수렴해 볼게요. 언젠가는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 너무 초반 단계니까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과 시간을 더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있던 코너를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 만화추천방 <웃음>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과자 먹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아파트 상가 구석진 곳에 있을 것만 같은 만주방 만화추천방 입니다. 오늘은 맥주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잔에 과자까지 씹어 먹으면서 만화 얘기나 한번 해드리려구요자 음... 여러분 오늘 이 가게 주인이 추천해드릴 만화는요 다음 웹툰입니다 다음 웹툰 다음 웹툰에 연재중인 n번째 연애 라는 작품이구요 완결웹툰 아니에요 지금 연재중인 작품이구요 이게 연재중인 작품이라서 아직 어떤 결론으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영화 연애의 온도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연애의 온도를 보는 느낌의 인터뷰 형식이 가미된 그런 영화, 아, 만화예요 근데 이게 만약 영화와 같은 결말이라면 음, 두 사람은 헤어져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 웹툰의 많은 작품들이 학창시절의 연애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 작품은 20대 이상 혹은 30대쯤의 남녀간의 연애를 다루고 있어서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많은 와닿는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많은 웹툰인 것 같아요. 연애는 나이를 먹어도 언제나 바보 같고 그런 바보 같은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람과 사람이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 웹툰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캐릭터들을 아주 예쁘게 잘 그려놔서 만화 보는 맛도 있고 그러네요. 이 웹툰의 소개글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어요. 몇 번의 연애를 거쳐야 인연이 나타날까? 청춘의 끝자락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 라고 소개글이 나와 있는데요 그쵸 누가 알아요 몇 번의 연애를 거쳐야 인연이 나타날지를 이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연애란 거 자체가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들도 뭐 아직 못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언젠가 나에게 맞는 진정한 사랑도 사랑의 좋은 짝도 나타나겠죠 아직 안 태어난 거 아닐까요? 사랑이 없는 청춘은 조금 아쉽고 쓸쓸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어, 이미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때 잘합시다. 어, 그런 사랑을 찾기 간절히 그런 사랑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웹툰 추천을 드렸고요. 웹툰 제목은 다음 웹툰 N번째 연애였습니다. 저 지금 대화 창을 아까 뭐 읽느라고 위로 올려놨다가 이게 안 올라오길래 사람 수도 계속 줄고 인터넷 연결 끊긴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었군요. 그냥 나가시는 거였군요. <웃음> 아휴, 뭐 어떻게요? 그래서. 주중 저녁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네? 주말 밤에는 놀아야지 왜 나만 좋자고 이렇게 어? 토요일 새벽에 하면 사람들이 듣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물론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거겠지만 흠 네, 아무도 글을 안 쓰시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여러분, 음, 만화추천방이었고요 다음 웹툰, 연재중의 웹툰이고요. N번째 연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주인공, 주인공이랑 누구야? 주인공이랑, 이제 두 주인공이 굉장히 예쁘고 잘생겨서 보는 맛도 있고요. 저는 참 만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화 못 보고는 뭐 죽고 못 산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화는 늘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피부 유지법이요? 어, 고기 많이 먹고 술 많이 먹고 늦게 자고 그러면 됩니다. <웃음> 햄버거 많이 먹고요. 피자 많이 먹고 치킨 많이 먹으면 돼요. 아 직접 만화를 그릴 만큼 제가 작화 실력이 있지는 않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만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긴 하네요. 좋아하는 부분은 명작이죠 응? 음? 아니에요 살찌는 법이었다면 저도 살이 쪘겠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번 제 말대로 해보세요 장민이 형 알고 있어요? 형 들어온 거 고마워요 나중에 봐요 아! 그열혈사제 무사하게 촬영 마치신 거축하하고요 김남길 선배님께 제가 언젠가는 꼭한 번쯤은 같이 연기하고 싶다고 전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코타키나발로 즐거우셨나요? <웃음> 부럽네요 나도 코타키나발로 가고 싶다고 하. 자 여러분 열받는데 노래 나온 곡더 듣고 올게요 이 노래는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노래를 홍보하셨던 분들인데요. 너드라는 그룹이고 노래는 노래 제목은 입새라는 곡이에요. 한번 듣고 올게요. 너드의 입새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4월의 마지막 일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음 4월 한 달도 그리고 이제 3일 딱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잘 마무리했던 소문이 날까요? 소문 날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 분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일교차가 심한 날씨니만큼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음, 건강이 최고입니다. 지금 저도 약간 목감기 기운이 있는데 제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건강이 최고니까 아프지 마시고 다들 다가오는 계절의 여왕 5월 5월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자고요 5월 달은 제 생일이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자 신민철 탄신일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5월을 맞이할 준비를 저희 새벽 0시 1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자고요자 그럼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 일단 불을 끌게요 잘자요